네 바보같이 안에 <웃음> 앞두고 아, 네, 찾고 싶습니다. 괜히 큰일 날뻔 했네요. 일단 이렇게 일단 네. 컬리지 만년필까지 소개해 드렸죠. 컬리지 만년필에는 뭔가 보증서 같은 게 따로 들어가 있나요? 보증서가 뭐 없네요? 없으니까 패스하고 넘어가 도록 하죠. 패스하고 요거는 펜 닦는 파우치 펜 파우 닦는 거랑 펜 파우치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거안 줬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이것은 또 다른 만년필 이것은 온라인 스케쥴켈레이터 주케... 어쨌든 슬라보니아에서 만들어진 온라인 만년필입니다 이것도 컨버터는 벨메고요 컨버터는 벨메고요 안에 카트리지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만년필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기회가 되면 리뷰를 한다기보다는 리뷰를 꼭할 거예요 나중에 지금 만년필이 거의 한 백자루가 넘게 아 백자루란다 거의 한9 0자루가 넘게 쌓여있기 때문에 리뷰를 한 번에 한번 진행을 하면 어, 진행을 쭉쭉쭉 이어서 나갈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셰퍼 만년필인데 셰퍼 만년필은 안에 오 잠시만 이렇게 카, 여기 컨버터가 하나 동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고급지갑꽤 포장되어 있는 비니, 비닐에 쌓여 있는. 펜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메모장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메모장 하나. 이렇게 셰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셰프가 상당히 좋은 거고요. 상당히 좋네요. 펜촉도 상당히 나쁘지 않게 깎은것 같고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도 리뷰할, 리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따로 산 컨버터는 일단 제쳐두고 일단 여기에 있는 요거는여기 아, 어떤 펜이더라. 메이드 인 타이완 그래서 만든 어떤 만년필이더라 제가 만년필을 사놓고 제가 어떤 만년필 사는지 사실 잘 몰라요 왜냐면 제가 만년필 이걸 모든 만년필의 그 이름을 다 기억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냥 사놓고 나중에 리뷰할 때뭐 설명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잘 몰라요 이건 아마 그거일텐데 어, 잉크 잉크 제조사에서 나온 만년필일텐데 요것도 컨버터는 통 컨버터는 같이 합본이 되어있습니다 컨버터 합본이고요어 링이 빠지네요 링이 빠지, 빠지는 링이네 상당히 좀 별로네요 링이 좀 빠지는 링이어서좀 별로네요 여기 링이 이게 흔들흔들거려요 빠지는 링이라서 조금 별로네요 일단 요거는 아마 여기 적혀있는데 아 그래 제이협인 만년필이에요 제이협인 잉크 만년필입니다 제이협인 잉크 만년필이라 제가 이번에 산 것들은 온라인 만년필 세 자루와 손날 만년필 세접을 이렇게 샀고요. 다음에 이렇게 셰퍼 만년필 한 자루와 그리고 제이협이 만년필 한 자루 를 이렇게 샀습니다. 네 영상이 영상이 재밌셨다면 영상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네 이한 리뷰는 아마 리뷰는 조금 늦게 올라갈 거예요. 리뷰는 아마 제가 다른 만년필들도 엄청나게 많기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까지는 거의 한 구십자루가 넘기 때문에 아마 리뷰는 조금 늦게 올라갈 거예요. 이 만년필에 대한 리뷰들은 음, 그점 유의해주시고. 아 어, 일단 제가 다른 영상들도 좀몇개 올릴까 생각 중인데 그 영상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 공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그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 도움이 되셨다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올려주시고 그 이만 저는 가보겠습니다. 빠이.